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 개발자 편지 내용의 첫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개발자 노트에서 설명이 되어 있기에 이번엔 개발자 편지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와 추가된 부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이제 월드보스 난투전 일반전에 대한 보상입니다. 월드보스 참가 조건은 레벨 7 0더이며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시작합니다. 월드보스 참여 보상으로는 숨겨진 망토 제작서 6개, 영웅 장신구 상자 1개, 방어구 지혜의 원천 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어구 지혜의 원천은 이번에 새로 생긴 하급전설 만드는 제로입니다. 로 전명 보상으로는 차원의 망토 제작서 4개를 받게 되고요 개인 순위 보상으로 또 1위는 차원의 망토 제작서 1개 영웅 장신구 상자 2개를 추가로 더 받고 2위는 차원의 망토 제작서 1개 영웅 장신구 상자 1개 3위는 숨겨진 망토 제작서 4개 영웅 장신구 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위에서 10위 권은 숨겨진 망토 제작서 4개를 추가로 더 받네요. 난투전도 참가 조건은 레벨 70렙 이상이며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시작합니다. 승리 서버 보상으로 용사의 증표 15개, 차원의 망토 제작소 4개, 방어구 지혜의 원천 5개 패배 서버 보상은 용사의 증표 8개, 숨겨집 망토 제작소 4개 방어구 지혜의 원천 5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난투전에 어 이제 개인 보상으로는 1위에게는 영웅 장비 상자 2개 용사의 증표 10개 2위는 영웅 장비 상자 1개, 용사의 증표 8개, 3위는 영웅 장비 상자 1개, 용사의 증표 5개, 4위에서 10위권은 증표 5개, 11위에서 100위는 용, 용사의 증표 3개를 받게 되네요. 난투전하고 어, 월드버스 일반전이 생김에 따라서, 기존의 대표전이 어, 보상이 상향됐습니다 월드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점령 보상으로 기존의 차원의 망토 제작서 4개와 펭귄트 주화 10개를 받았는데 이제 변경된 후에는 상급 영웅망토 1개를 확정으로 받게 됩니다. 참여 보상도 원래 차원의 망토 제작서 4개를 받았지만 변경 후에는 망토 제작서는 5개 그리고 추가로 영웅 장신구 상자 3개 그리고 방어구 지혜 원천 15개를 받게 됩니다. 난투전도 똑같이 상향이 되었는데요. 어, 용사의 증표는 60개로 고정이고 어, 차원의 망토제도 10개가 고정이네요 어, 기존 거에서 추가로 영웅 장비 상자 2개 방어구 지혜 원천 15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어, 패배 서버에도 똑같네요 기존 보상에서 이제 영웅 장비 상자 2개 방어구 지혜 원천 15개를 받게 됩니다 월드보스에 나오는 그특수네드 버프 효과가 또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명중 수치가 어, 이렇게 변경 후에 오르, 오르게 되었습니다 주기점에 일반전의 경우에는 기존의 버프 효과로 진행된다고 나와있네요 그외 나머지는 효과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성물 쟁탈전의 참여 보상 정보입니다 기여 횟수에 따라 50만 골드 그리고 용사의 증표 5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이제 이게 애매한게 기준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기여도에 대한 어 횟수를 고려해서 준다고 했는데 이게 기본 참여 보상인지 아니면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양이 50만 골드에서 어 용사의 증표 5개인지 이거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지금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이번 주에 있을 성물 쟁탈전에서 직접 해보고 보상을 봐야 할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어, 이 성물의 쟁탈자 보상은 200만 골드에서 추가로 용사진표 5개를 더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수련의 섬 보상 안내입니다. 수련의 섬은 추가 충전권은 아직 아이템이 없는건지 부입보상점에서 보이지가 않네요. 혹시 아시는 분은 꼭 제보 부탁드립니다. 수련의 섬은 어 길드, 던전, 여기 위에 새로 생겼습니다. 수련의 섬에 눌려서 이렇게 갈수 있는 던전의 정보를 볼수있고요 여기 돋보기를 눌려서 어떤 아이템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주 내용은 이제 스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던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몬스터 나파를 통해서 나오는 이 네임드가 뭘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의 특수 네임드랑 똑같은 보상을 준다면 어, 해볼만 하죠? 굉장히 재밌을것 같습니다 어, 여기 추가 내용이 있는데요 서버 내에서 수련의 섬 개수가 50개 이상일 경우에는 개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50개의 길드가 동시에 이 수련의 섬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이상은 할수 없다는 소리죠. 음, 그날 하루에 50개의 길드가 다같이 뭐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혹시나 길드 던전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미 50개의 길드가 이미 하고 있어서 안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급전설 방어구의 제작 내용입니다. 지판쇼 8강에서 12강 8강을 제로로 사용하고요 업그레이드 재료를 통해 어,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제로인 어, 지혜의 원천은 차원 난투전, 월드버스의 참여 보상이고요 그리고 각성의 기원은 좌절의 숲, 사투의 언덕에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어, 기존 8강을 제로로 사용하고 완성되는 것은 하급전설 6강이네요. 클릭이 안되냐? 어, 바로 제작되는 것은 하급전설 어, 6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로는 이제 난투전에서 PVP 데미지가 상향 부정되었고요 클래스에 어좀 개선이 있었습니다 나이트 매지션 엑슬러에 대해서 개선이 있었고요 나이트 같은 경우는 해당 스킬들의 쿨타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 매지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던 읽어보니까 휘기 스킬하고 영웅 스킬에 있던 집중력 획득이고요 상향이 됐긴 했지만 어 해당 스킬들 자체가 쿨타임이 cool 제법 있고 매지션의 핵심은 평타에서 그, 어, 얻어야 되는데 평타에 대해서 변경점이 없다면 큰 변화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셀러 같은 경우는 기류 외고 상태에서 남은 지속시간이 어, 사망하거나 재접속시에도 유지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루나스, 루나트라, 필드 이동시 각 직업들의 스킬 소모 자원이 초기화되는 현상을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어, 이 스킬 소모 자원이라는게 어, 블레드 같은 경우는 기력, 매지전 같은 경우는 집중력 건슬링과 같은 경우는 예열, 나이트는 기압, 오로드는 활력 등등 이런걸 말합니다 실루나스에서 루나트라 이동할 때이 어, 부분이 아예 없어지는 초기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이 이제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펭귄트 돌림판이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3개에서 이제 10개로 늘어났고요 행운의 돌림판 그 100% 됐을 때 영웅 획득 확률이 상향됐다고 합니다 바뀐 돌림판에서는 이제 지슈판 상금영웅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치기 버튼은 아예 제거가 됐고요 어 다음은 특화 세트 부분인데요 스킬 세트에 따라 특화를 정할 수 있도록 특화에도 세트가 어, 생긴다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 어, 스킬에 대한 추가 효과 그걸 얘기하는 건줄 알았는데 아, 아니었고요. 어, 해당 여기 이미지 보시면은 기존에 스킬처럼 세트가 있고요.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기존에 우리가 여기 여기서 이제 스킬 세팅을 정하잖아요. 이때 1번 세트면 특화에서는 1번 특화가 적용되고 누가 여기서 2번 스킬 세팅으로 바꾸면은 특화에서, 여기 누르면 나오는 2번 특화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그때 여기서 이렇게 바꿔오면 스킬과 특화가 같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업데이트 이후에 지금 PC버전 이용 중인데 상당히 맥이 걸려요. 중간중간 이렇게 끊깁니다. 어 이거 원인은 좀 모르겠고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네, 컴퓨터 문제인가? 수집에 증표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수집에 아이템 대신 넣을 수 있는 증표구요. 라베나 조화나부입보 상점에서 구매시 보너스로 주는 것 같습니다. 어, 장신구 중에는 팔찌와 완장은 포함되지 않고요 장비의 강화 단계에 따라서 필로한 어, 이 증표의 개수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일부 임무보상에선 골드로 주던거는 어, 마르게 깃든 목걸이 바뀌고 일반 등급의 영혼의 파편은 고급 등급의 영혼의 파편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약 상점에 드디어 중급 정신력 물약이 추가되었습니다 오픈 날 때부터 이미 있던 중급 정신력 물약인데 드디어 상점에 팔게 되네요 만화 회복약은 300을 회복하고 골드는 기존의 하급 물량인 50 골드보다 3배 비싼 170 골드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몽틈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종료일까지 알려줬네요 한번도 이런적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종료일이 딱 나와있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점검전인 총 3주간 진행되고요 메뉴에 몽환의 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두 번째, 첫 번째는 레벨 71 기준으로 바뀌고요 레벨 71부터는 여기 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기존처럼 사용시간은 1시간이고 여기서 나오는 보상들로 부익보상점에 이벤트 상점에 가셔서 해당 아이템들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상급 영웅벨트를 이렇게 하나를 얻을 수 있게 되네요 그리고 해당 몽틈의 기본적인 보상은 마르게 기틀 목걸이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주리의 영웅망토. 수집지원선물이라는 어, 출석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총 2주간 봐줄 수 있는 거고요 7월 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7일차 때 어, 브렐란 망토를 포함한 선택 상자를 봤고요 마지막 14일차 때는 6강 브렐란 방어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는 망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망토 포함된 줄 알고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내용을 다시 보니까 망토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1주일차때 망토 2주차 때는 망토가 없이 그냥 6강짜리 방어구입니다 여기 보이는 여기 3일차, 5일차 그리고 13일, 11일, 9일차 때 보이는 이게 아까 위에서 말한 그 수집용 전용 증표입니다. 보니까 악세는 어, 6강 이상 등급 무기 방어구는 7강 이상에서 이 고급 수집의 증표로 사용할 수 있고 희귀 어, 수집의 증표도 어, 강화 횟수는 똑같네요. 그리고 아마 이 7강, 8강, 9강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이 들어가는 개수가 아마 다를 겁니다. 어, 오늘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추가된 이벤트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 이벤트 몽둥2에서 돌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50만짜리 안 가고, 여기 30만짜리, 이 자리, 사람 아무도 없길래 여기 와서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근데 저번 이벤트 몽툰보다는, 뭐랄까, 이 모백, 모베... 개체수도 적고 너무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요 그리 최대한 사람 없는 데서 사냥하는게 좀 이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은 현재 이제 17분 남았는데 세공사의 필수 지침서는어 63개 인문 지침서는 66개를 얻었습니다 이때까지 경험상 높은 곳보다는 그냥 낮은 곳에서 어이 교환에 필요한 아이템을 그냥 빨리 얻는게 이득이라 보거든요 빨리 많이 얻어서 여기 원하는 거싹다 받은 다음에 그때 이제 높은 곳에 가셔서 이런거 7억의 영웅, 영웅석들 이런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